국민의힘 소상공위원회 인 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보상책을 속히 제시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일벌 뵙게 해야 합니다. 어제 15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페이스북의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 사항을 공지할 뿐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 대책이 전혀 공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를 여러 데이터 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고 상황에 따른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직후 이원화 조치 적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원화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SKCN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고 그곳에는 네이버 데이,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서비스는 일부 장애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카카오는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도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평소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에만 집중했습니다 카카오는 초반에 무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며 이용하게에 넣고 무료 서비스 수익 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카카오 계열 서비스 가운데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내비 카카오버스,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페이지, 포타사이트 다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멜론에 대한 이용장애로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사용기간을 3일 연장 보상책을 내놓고 카카오 웹툰 서비스 장애 기간 내 대여 중인 웹툰 회차 및 완료된 회차의 연락기을 72시간 연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무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일업자 보상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평상시 소상무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카카오페이 감행점은 166만 개로 올해 2분기 카카오페이 결제액은 29조 1천억 규모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보상은 멜론과 웹툰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KT 전국 통신장애 사태 등 크고 작은 데이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 서버 등 위험 리스크에 대한 소리한 카카오는 원인의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을 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아울러 데이터로 인한 사고로 인해 차후에 국민들의 피해가 예방되고 재산 등을 보호받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IDC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대기업들이 데이터 서버 등에, 서버 등에 대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등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번기에 서버 장애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KT통신장의 사태에서 데이터 서버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었지만 권위원이 나서서 고상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인 데이터 서버에 대한 인식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해야 될 거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감사합니다. 수고하니다